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죠. 그런데 이 마음 속에 나쁜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하면 이거를 밖으로 쫓아내고 품어내야 됩니다. 품어내야만 하나님의 사랑의 순수한 이 마음에 내가 좀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의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11조 헌금을 바치면서 무엇을 해달라고 욕심을 합니다. 아버지, 이번에 일을,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, 저의 아들이 잘 되고, 남편이 잘 되고, 이렇게 해주십시오, 저렇게 해주십시오, 뭐, 뭐, 이거 뭐. 다, 그러니까, 악한 마음을 품어내서 가벼운 마음이 돼야 되는데, 그래야 이분에게 가까이, 그 나라에 갈수 있는데, 구원받았다면서 11조 헌금 내고 욕심스러운 건막 갖다 붙여대니까 모든 종파가 욕심을 사서 넣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, 이걸 보고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.